그렇지. 평균에서는 자 우리가 지금 삼포다고 표준표차 있잖아. 여기서 이 순서만 도 맞추면 돼. 그럼 첫 번째 평균 네. 어떻게 구해? 갔대요. 어... 평균이. 아니. 이 평균이 어떻게 구하냐고. 이 개념이 어떻게 되냐 헐 아.. 선생님이요? 네 개념을 써요? 네 개념 쓰세요 열랑 네. 더하기 응 쓰세요 여기다 독서실에서 바로 왔어? 좀 전에? 아니요 um, yeah. 그렇지. 그 다음 편차는? 그렇지. 인사는? 그렇지. 그렇지. 이 순서도만 지키면 돼. 이 순서도만 잊지 않으면 돼. 그럼 여학생은 편차제곱합이 어떻게 되냐고. 얘는 편차제곱합. 이렇게 됐지. 그러면 얘네 두 개의 총 합해서 얘네 둘을 더한 것이 뭐라는 거야. 40을 한 것이 뭐가 돼. 전체 학생에 대한 분산이 되죠. 40명의 분산이 되죠. 맞아요? 네. 자, 그럼 얘 어떻게 해줘야겠어요? 계산해줘야겠죠. 네. 영영 지워주고.